자 이제 두 번째 강좌다 자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타로카드 우리가 여기는 색채, 미술, 심리 카드는 유치원이든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심리상담하든 상담사든 우리가 어떻게 엄마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고 자 타로카드는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이제 중학생들, 아니 초등학교 좀큰 애들, 그렇게 일종의 사춘기 시절부터 우리는 전개되는 구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상담하다 보면, 요 학교 앞에 가게 되게 되면 요새는 중학생들이 오갖고 궁합 좋습니까? 하고 물어본다, 이 말이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다. 궁합은 중학생이다? 보죠. 그렇죠. 같이 손잡고 쫓아온다, 있기나 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때는. 올라가면서 결혼할라. 지금 그 그만큼 지금 빨라졌다는 거다. 그만큼 인지가 바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 습성 심리 갖고 주입식 하는 거는 단계는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로 가들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로 강사를 지금 배출을 해갖고 지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상담법도 하고. 아, 바인더 좀.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번에 이제, 처음으로 배출되는 사람들, 서울에서 배출돼, 서울에서. 서울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심리상담사, 어, 수리심리상담사의 자격증을 지금 배포가 되는 거야. 이것이 타로 어, 강사예요. 타로 강사를, 우리를 배출을 해갖고는. 그러면 이러면 타로카드는 색채 카드보다 월등하게 복잡하고 어... 뛰어나다는 거죠 그 자, 그 색채는 좀 단순해요 공부할 때는 도움은 많이 되지만 은자 그래서 이 타로 강사들이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치? 강좌하러 가야 돼자 그러면 타로 강사는 타로 가지고는 우리 어디서 물 것인가 하는 거 보자 일단은 지금은 전국에 가게 되면 이 타로 상담실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세 상담에는 타로 갖고 왔다. 근데 타로가 원래 심리 상담이지, 운세 상담이 아니라는 거다. 운세 상담하면 안 돼, 원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실이다. 상담을 하게 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 이 타로 강사는 일반 상담사를 강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의 우리 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분에 많이 배출했잖아, 그지?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본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 상담사를 배출을 하는 거지? 자, 상담사가배출되고이 사람이 또 강사가 되겠지, 그지?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상담만 하고 이게 가지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도 하고. 이것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수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운세 상담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잡게 되면 절하고뭐 무속인하고 전부 다 종교인들 다 합치면 200만 명, 200만 명. 그리고 우리가 한해 소모되는 그뭐 비공식적이지만은 이 금액이 2조 6천억 은뭐 3조, 뭐 2조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어마어마 크거야.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묶어서뭐 자주한 잘 묵든 못 묵든 이 상담의 관리를 하게 있는 거 그런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어떻게 너무 처음으로 치부됐답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태리 가가지고 타로 카드를 사면서 이태리에서 길거리에서 타로 상담한다고 봤잖아. 타로 상담하는데 그뭐 허브즈 하는 타로 카드 갖고 두개똑 쪼개더라. 두 개를 쪽쪽에가 선택해라는 거야. 선택해라는 고말 만드는 거야. 한 장씩 TV 가면서 이제 아 할머니, 나이가 70살이 다된 할머니이면 내년에 애인이 생기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 대답하기 애매한 건쁘고 또, 그래갖고, 이한 묶음, 뭐, 수물몇 장이겠지. 그거 가는 대로, 밑에 적어놓 대로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그래서 통역해주는 우리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태리에서 공부 18년 도안 했잖아요. 에 hey, 나도 하겠다. 전화를 하면 나도 하겠다 하는 거 그게 20불이, 20유로. 그게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간 거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타로카드는, 천복의 타로카드는 정말로 이론이 어마어마한 거야. 완벽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 판매,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자, 그러면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 카드와 이 타로 카드 두 개가 있다는 거다 두 개.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둘이는 강사가 되고 우리가 음 이렇게 될 것이니까 뭐별 문제는 없잖아. 이쪽에는 관계 없는데 우리 사장님은 강사는 잘안 하니까 이대리전밖에못 하는 거야. 그지? 대리전과 교육 교육 체제를 갖추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문화센터 예. 어, 어, 어, 문화센터에서 그강의시도 음. 하고 네, 거기에서 집도 하게 그 모집도 유도되는 아, 그거는 이제 제안서를 어, 만들어 주세요. 아, 그거는 우리 사장님이 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가? 예. 돈을 어떻게? 우리는 만들면 일을 한다는, 거, 배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돼. 돈으로 도움이 돼야 돼. 그죠? 뭐민중호 생활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 대리점 하게 되면 내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죠그이두 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 교육원을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카드에는 내용은 대충 알겠죠 그지 자 하나는 우리는 색채 카드가 있고 두번째는 우리는 타로 카드가 있다 자 저희들은 에? 저희들은 하나는 강사요 하나는 강사요 하나는 대리집입니다 두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대리집부터 먼저 해볼까 자 대리점 체제가 있고 하나는 강사 체제가 있다. 강사는 어떻게 협회 차원에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수리힐링 연구소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자 나중에는 이것이 모든 청산은 자 어? 연구소에서 하겠지만은 어자 그러면 대리점엔 우리는 뭐가 하는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판매한다 하면 줄줄이 엮어갖고 뭐 다단계 이런 필요 없고 우리는 대리짐 한 사람은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래를 못한다 이런 거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무조건 어떻게 이 색채 심리카드, 색채 심리카드 100세트, 한세트에 단가가 우리는 49,500원이다. 단가가 4 9 5 0 0원이에 우리는 완전히 공개해보는 거예요 공개, 뭐 공개해도 상관없으니까 요자 공개해버리고 타로카드는 조금 이따 갈게요 자 단가가 4 9 0 0 0인데 우리는 대리점 가격이 33,000원이에요 대리점 가격이 33,000원 이해돼요? 자 거기에 대리점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면 설명을 해 주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계되어 있는 것이 멘토링 과정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자 그래서 대리점 점주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비를 창업 교육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극교육비, 우리는 11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개 대리점이, 어떻게? 총 440만원이다. 그래서 가격은 흐트러지면 안된다 자, 총 440만원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모자라면 백지시티 가는 거야 대리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세트씩 막한 개, 두개 주문하고 10개 주문하고 이런 거 없다. 막 무조건 100세트 가져가면 응? 어? 가고 막안 하면 뭐하는 거야? 그 무조건 100세트 가게 돼.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요것만 가면그지 교육비가 없으니까 그다음에는 330만 원. 100세트에 우리는 330만 원이다. 그지 자, 이 세트에는 이 세트에는 우리가 스스로 엄마가 스스로 할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상담할 수 있는 이 엄마랑 멘토 카드라는 책이에요, 지금 받다는 이거는 스스로 엄마가 테스트 할수 있는. 음. 자, 그런데 이 사용, 사용 설명서. 자, 그 다음에 색채 카드. 이것은 우리는 마2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색채 카드.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마가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풀수 있다. 애기들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애기들 심리를 파악할 수도 있고, 연도까지 만들어 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대리점의 기본이다. 오케이? 자, 대리점이 기본이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1차적으로 이것을 또 공부는 하지만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있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이 기초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자 이것도 우리는 너무 비싸게 받지 말고 5만원만 받고 교육을 하자 이거 사간 사람들은 어떻게 대리점에 가든지 강사인데 가든지 5만원 주고 하루 하루만에 이건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까 하루만에 배우든지 아니면 이틀만에 배우든지 5만 원만 주고 배우라는 거다이 응. 응. 응. 응. 예? 응. 응. 예? 그러면 이 오만 원 받아갖고 강사들이 그야 뭐 먹고 살겠나 안 되겠지. 그연상 돈은, 돈은 얼마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응. 그렇게 해야 엄마들이 이거 인지가 되지. 아 엄마는 쉽게 그러니까 이거는 책만 있으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아요 책으로? 어, 책으로만 아 어, 있지 할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것도 공부를 다 하기 싫고. 그다음에. 해도, 아, 어, 엄마, 그렇게, 있구나. 엄마가 거기까지 다 완벽하게 공부하기 싫고, 그냥 가서 배우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 는 사람은 요거 배워라는 거다잉. 아, 요거는 요 날의 용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알아서 가르치라는거다 그래서 여기는, 우린 기초적으로 5만원만 받자는 거다그 5만원은 이해 안 되겠나? 이 강사들인데는 아무 대가도 없이 그거 배로 온다 그면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기초과정은 그렇지만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엄마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진로상담법이에요. 애기들 진로상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론이 부과되어 있기 이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책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우리 강사들의 전문 교육이 필요해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게 이것이 우리는 진로상담법이 멘토링 가정이라고 그래요 엄마들을 위해서 멘토링 가정을 자 그러면 이 멘토링 가정에는 우리가 이틀이 걸리지 뭐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건 알아서 하고 자주간 이 멘토링 가정에는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멘토리 가정 수료증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멘토리 가정. 그거는 멘토리 가정 수료증은 나중에 필요를할때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료증 자체가. 그래서 그 수료증을 주게 니다 그런데 이 수료증 하는 데는 우리는 어떻게 수료하는데 15만원을 받아라. 멘토링 가정 수료. 이거는 수료증이 지불되기 때문에 15만원을 받고 알아서 이틀을 가르치던, 막 하루 종일 해갖고 가르치던, 한달 내로도 가르치던 알아서 가르치라. 그죠 자 이거는 이거는 자식들을 올바로 진로를 상담해 나가면서 이 심리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엄마가 알아서 계속적으로 애를 코칭을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적인 이 코칭이에요. 멘토링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대리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은 이것을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 요것을 어떻게 멘토링 가정을 개설해갖고 강자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리집에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교육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겠지, 그제 일단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가냐면. 강사들은 이것을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강사들은 납품을 할 수, 없고. 대리집에서 무엇을 납품하냐면,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이든, 이 가정이든, 이런데 무엇이 필요하면 드로잉북이 필요해요. 자, 이 내용 속에는, 내용 속에는 샘플로 간단하게 이 드로잉북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애기들이 색칠을 하고, 심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드럼북이, 이 스케치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색상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논리에 맞는 이 크레파스가 있어요. 자, 이 크레파스가 있는 거예요. 이 크레파스를 우리는 어린이 집에 공, 어, 납품을 자,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이 한 20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기들이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두 장을 그린다 하게 되면, 한달 지나고, 뭐두달 지나면 다 없어지 보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드로잉북이 또 필요하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드로잉북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이에 따라서, 세 살짜리,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 아홉 뭐 살짜리, 열 살짜리, 이런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방문. 그 도움이 많이 되지. 그런 사람은 엄마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학습지, 뭐, 방문교사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 이게. 자기인데도 도움이 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마다 심리 테스트 해주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리점에서 공급을 하는 거야, 연가로. 이것이 대리점의 특출한 그거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어, 유치원, 수, 그 어린이집 수가 10만 몇천 개. 유치원이 6만 몇천 개고. 초등학교가 뭐한 5만 몇천 개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또 학원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강사들이 공급할 수는 없잖아. 요 자, 그래서 이것이 대리점에서 공급해주는 체제로 우리는 구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대리즘이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사장님같이 나는 대리즘하고 교육센터는 해가지고 이것만 할 것이고 강사는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대리즘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리즘에서 어떻게 나는 강사까지 겸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리즘은 여건이 그래서 나는 못하고 이급해 와갖고 강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강의를 가겠다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종류 그러면 이제 이 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강사에. 이건 아시겠지요? 자, 우리가 판매하는 거, 이것을 납품하는 거, 이거는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은 납품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멘토링 교육하는 거. 이것이 대리점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구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업은 자기 재량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고, 이제는 강사라는 것이다. 강사는 상담사가 강사가 안 되는 거지, 그제? 근데 상담하는 방법, 이거 조금 배워서 강사 해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강사에는 두가지 강사가 있어요 하나는 색채 카드 심리 색채 심리 강사가 있고 색채 카드 심리 강사가 있고 두번째는 타로 카드 강사가 있는거예요 타로 강사가 두개의 유행이 있는거예요자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첫번째 뭘 할까 상담을 할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는 심리상담사 교육을 할 것이고 세번째는 이런 멘토링 멘토링 교육도 하게 될 것이고 네번째는 우리는 자기가 이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판매도 이루어지게 될 구조다 그지 카드 판매도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강사들은 PD 협회 회원 중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실리세 카드 음. 아이들한테 한그 음. 사주하고 관계없이 그렇죠. 음. 색채카드와 타로는 사주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사주가 상관없이. 만약에습 섭성을, 습성을 우리는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그 사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이것이 야가 좋아한다? 좋아하면 계속 강의시키면서 이것이 자기가 타고난 운명도 맞겠다? 이러면 수리 심리학을 표던 수리 사주를 연결을 해갖고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회 회원 중에서 이 강사다. 그러면, 대리점이 강사일 수도 있고 강사가 강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강사는 우리는 어떻게 첫번째 강사에서 강의를 하려고 면이타버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이거는 강사들인데는 자기가 제공해 주라는 것도 내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거 카드가 있어야 교육을 할까 이거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주민센터 문화센터 그제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뭐 백화점 센터에서도 강의를 할수 있겠지? 그러면 열 명이면 열 명인데 강사하는 거지고 그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카드 자기는 사계사가 가진가 그래서 강의대에서 무료로 해도 자기는 어떻게 만약 예를 들어 갖고 한개당 2만원씩 남았다 15,000원씩 남았다 해 보자 15,000원씩 남았으면 강의를 하면 어떻게 10명 강의하기면 15만원 아이가 강의를 15만원이라는 거 생각 인돼 거기서도 우리가 좀 보태주게 되면 더 올라가는 것이고 서울서 강사를 초청을 하면 카드타로서 남는 돈을 다 드리고 <웃음> <아이. 웃음> 아하하 대리지만 그것만 네, 그 받는 거다 줘도 관계없다. 음, 나중에는 왜보급을 마시기로 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거는 아직도 자. 그래서 카드 비용을 이제 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카드 비용이 충분하니까 무료 경제도 해도 된다는 거다. 무료로 자, 두 번째는 이 강사는 누구를 해냐? 심리 상담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심리상담사 교육은 우리는 어떻게 심리상담사 교육은 우리 5 5만원이라그랬대 그제 기초과정은 33만원 자 그래서 기초과정 33만원 그 다음에 55만원 해갖고 이런 교육을 심리상담사 교육자격증이 있는거예요 이런 교육 할때 불러 하는거죠 이거 할 때는 알아서 하고 에이? 서울에서 강사 부르지 말고 이런거 할 때만 부르는거예요 정교적으로 33만원 정규가정에 할 때만 보내는 거지. 문화센터 가고, 뭐, 평생 교육인가서 강의하는 거는, 그 대리점에서 우리, 그, 팔고 잘하는 사람들 훈련시켜갖고, 그거 보내세요. 그 전문 강사들은, 이 심리사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것은 자격제도니까, 자격증 교육을 할 때, 자격제도니까 자격증 교육할 때, 서울에서 강사를 불러내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다잉. 자, 심리사는 교육하는 거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파견 교육도 하는 거예요? 다른 교육 시설. 이 지금 음. 이 프로그램으로 음. 정비해서 음.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지 않을요 어, 이거는 다음에 그 우리 좀더 강사도 기반을 좀 닦아놓고 아직까지 우리 처음이잖아이이를 지원을 이. 받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나중에.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아, 1 0월달 그만 들어가 있거든 문화원장. 아, 그, 그, 어, 그거. 예? 어, 아, 그거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어. 예. 어, 연구를 저희가 할 일이 안 되니까. 어, 그거서 하면 되지. 박사님은 소개해 좀. 박사님 아, 아, 사는 아, 사는 아, 아 아니, 그럼 알았어. 뭐, 아, 참말로. 뭐, 뭐. 아, 직접 하셔야지. 막 자꾸 내버고 때문에 나. 아니, 제가 배운 게 뭔지. 아. 뭔지 <웃음> 근데 이 모니 본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박원현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인 기짱인데, 이대대로 뭉쳐 가지고 막열몇 명씩 뭉치 갖고 댕기는데, 자제 그러니까 자우지간에이 파견 교육을 해 가지고 파견을해갖 하고, 이것을 어? 강사를 주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못할 때는 분배하는 수밖에 없다. 그제? 아이고, 시스템을 가지고서. 음. 음, 음, 잘할수 있다. 그, 그래, 거는 나중에 하고, 그는 나중에 하고, 우리가 강사를 좀더 배치해놔놓고, 전국의 교육원도 만들어놔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리, 그렇게, 다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센터 문화센터, 이 교육원 이런 데 가서 그냥 캐슬만 하면 되는 거야. 열명 10명 오면 열 명인데 하고, 술명 순명 오면 술명인데 하고, 평생 교육원에 가서 평생 교육하면, 되는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는 지금 어떻게 타로 카드도 팔고 색채 카드도 동시에 판다 했어요. 그런데 요건은 다르지만 은자 그러면 어떻게 팔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자 그러면 대리점은 이거 팔고 나중에 드로잉부가 크레파스를 지역별로 이렇게 공급하는 체제를 가는 것이 그럼 대리점이 강사일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면 강사들은 대리점이 아니면서 강사들은 어떻게 내가 교육센터 가서 팔고 이런 것을 세폐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다잉. 카드가 있어요, 뭐팔 거니까. 그지 그러면 그냥 공, 그 카드값만 받고 무슨 무상교육 하는 거야잉. 그래도 일단은 놓을 수 있을 거니까. 남주 봐보세요, 일단은.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색채 카드는 색채 카드는 일반, 일반용으로 일반 우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우리는 공급을 하는 거다 일반용으로 공급을 한다 자 두번째는 우리가 천부경 타로 카드는 일반적으로 공약이 됩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 그지 모르는게 또 많은 체하고 이러면 안되니까 이 타로 카드는 어떻게 협회 회원이 협회 회원 협회 회원은 많이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입 가입할 때 만원만 받는 거야. 이 만원도 내지 못하면 이거 쓰지 말라는 거다. 그렇 만원도 못낼 정도 같으면 협회 에 자기가 몸남고 있는 이 수료증을 주고 나중에 교육도 하고 특강도 해가지고 부르고이 특별히 교육을 할때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 가입하는데 만원도 못 내면 그거 도 그놈만 에베리버라 그지? 그네비리버. 자 그래서 색채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요? 해 아까 두개 갖고 49,500원에 일반인대 파는 것이고 이천북형 타로 카드는 88,000원에 판다. 그런데 여기에 만원이 포함됐다. 색채 카드는 응, 우리가 그어 협회 가입을 한 일반인대 파기 때문에 협회 요건이 없어요. 이. 근데 타로 카드만은 협회 가입이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타로 카드를, 타로 파는 데는 요그 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 타로 카드, 길라잡이. 이것이 한4 0 0이지 이것만 열심히 있으면 지가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지가 열심히 하면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이 안 되던 타로하고, 막, 점하고, 이런 데서 상상이 안 되는 것까지 풀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사고가 올바라야 되기 때문에.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풀면 안 되잖아. 정신 나간 사람이 사기치면 안 되니까. 이 정신 교육검 그래서 우리는 브레인 미션, 우리 두뇌 개발을 했잖아요. 그지이브레인 미션 명상법 책을 한개처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타로 카드가 있는데, 타로 카드가 있는데, 이 타로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타로 카드는 이게 케이스 이것이 우리가 이게 빼는 케이스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그 뭐고 이 안에 56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낸거야 <웃음> 우리 여기 박원장님이 따님이 그린거지만 인년이돼고 들은거지 그러면 그리고 싶어 네, 우리 수리 사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려고 했는데 수이 많은 사람들이 해도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였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색채 미술심리하고 동시 에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대리점 하고 대리점에서는 판매를 하는 기고 강사들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진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리점들은 내가 지역에 강의는 못 하더라도, 못 하면 판매를 해놔놓고, 거기서 강사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대리점 내에서, 지역 대리점 내에서 강사도 양성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게 되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지 심리가 음. 사후 심리하구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후 죽은 후? 구친 네. 아, 죽은 거는 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 죽은 거는 없다. 영혼과 아 영혼 그런거 따지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리 아,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어, 그런, 어, 그런, 어, 그런 어,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 우리 <웃음> 학문적이 그구만 응? 학문적인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대리점에는 우리는 판매해갖고 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만들고, 강사들은 어떻게 자기가 가서 강의를 하고, 우리가 강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그래서 자우지간 이것을 가는 것은 대리점을 통해서 무조건 셋도록 하는 거예요. 강사들도 서울의 협회, 협회가 막 대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공급받아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는 교육원에서 어, 어, 강사들은 교육원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만들어진 대리점에서 만들어진 강사들은 대리점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전개를 할수 있도록 하니까 이 청주에서 잘 해보시라고 청주하게 되면 그 주변에 많잖아 그걸 다 보게 되면 천안도 만들어지고 이쪽에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내 소관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점심을 좀 먹고 본격적인 교육을 하도록 또 합시다 <웃음>